안녕하세요. 아토 왕상불의 바이올리스트 정난 인사드립니다. 제가 정말 오랜만에 동영상을 찍게 되었죠. 그동안 개인적인 일이 많아서 좀 쉽지 않았답니다. 요즘에 같이 학생들과 공부하면서, 어, 혼자서 집에서 연습하기가 참 많이 어려운 점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동영상을 통해서 가정에서 혼자 연습할 때도 정확하게 연습할 수 있도록 같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할건 작은 별. 솔직히 일권이 있는 거죠? 처음에 배우는 고객님만큼 우리 자세부터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하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다리를 어깨너비로 벌려주세요. 자, 벌렸습니까? 자 그렇다면 앞길을 이렇게 잡아주고 어깨에다 댑니다. 고개는 자양좌 그러면 자연스럽게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되죠? 다음 우리가 수집기 일본 작은 별에서는 제일 가는 이현과 A 현미라 이현을 공부하겠습니다 를자 자, 그렇다면 활을 잡을 때자 자, 달걀 쥐듯이 잡고서 새끼손가락 둥그렇게 엄지도 둥그렇게 해서 활을 잡죠 자, 활을 중간에 들까요 네 여기서 보겠습니다 활의 각도와 팔꿈치의 각도가 평행이 되어야됩니다. 빠뜨리 종이를 놨을때 이렇게 평행이 바닥처럼 평행 자 A현에서 이 평행과 E현에서 평행이 다르죠? 자, 네 팔꿈치가 이 모양 그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손 올렸죠? 손만 손바닥 자, 이 상태에서 살짝 꽈배기처럼 약간 살짝 돌려줍니다. 자. 팔 중간 팔꿈치 자 3번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팔꿈치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세는 그대로 A현 2현 3번 A현 3번 2현 A현 손 모양 그대로 움직이죠 그대로 손이 이렇게 한다 못해 친구들은 이렇게 하고 이선할때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걸로 자 2현 맞아, 가장 두꺼운 현. 쭉, 쭉, 저 과장해볼까요? 주, 자 네, 팔꿈치, 팔꿈치, 자, A현, 자, 편하게, 2현, A현, 2현.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드디어 우리 A현, a 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16분음표 4개, 따다다다, 함께 8분음표의 스타카토가 있죠? 자, 우리가 오늘 배울 건, 보세요. 이 대다체와 멈춰서 소리내는 스타카토이 두가지를 섞어서 구분해서 연주를 할수 있는 방법을 배울거예요 따다다다단단에서 어려운게 멈추고 다음에 멈추고 이게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멈추기만 하면 됩니다. 손목이 힘을 풀고 몇번 해볼까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해야 될거 이은에서 우리 두번째 보면은 내려오는 3번 2번 1번 이렇게 있죠 3번 바로 누르는거 3번 1 2 3번 바로 처음 한꺼번에 누르는거 있지 마세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핑그링을 누르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1번 떨어져서 2번 붙여서 3번 자 A현과 이현이 같죠? A현, 이현. 네. 이 상태로 연주를 할 겁니다. 이렇게 연주를 할때 공부할 때는 그냥 하는 것보다도 박자를 놓고 같이 하면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플에서 메트로놈을 다운을 받았는데 60에 놓고 한번 같이 해 보겠습니다. 들리죠? 이게 60입니다. 할게요. 활을 대고 가운데다가 활 많이 쓰지 마세요. 조금씩. 잘 되면 조금 더 길게. 더 길게. 자, 일단 조금 할게요. 한 줄만 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네. 이제 잘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조금 활더 많이 써볼게요. 아, 이제부터는 끝까지 연주를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여기서 끝나는거죠. 다시 한번 포인트를 정리해 볼게요. 활을 대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스타카토에 멈춥니다. 그냥 활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b 번 b 번을 보면은 자, 스타카토 홍보죠? 스타카토인데 라 라, 라 두번하고 사이에 쉬고 또 똑같은 음을 라 이렇게 세번씩 연주를 하는데 그 사이에 심표가 있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아시겠죠? 이 심표도 음악이니까 잘 쉬어야 됩니다 급하게 가면 안되고 정확하게 자, 연주 60은 높고 이 속도를 계속 할게요 팔 가운데 대고 이리듬 어떻게 했는지 수업시간에 배운 친구들은 알겠죠? 딴딴딴 딴, 딴, 미, 파, 파 아니, 이렇게 해도 되고 도, 도, 도, 솔, 솔, 솔 이렇게 연주해도 되죠 속으로 노래를 같이 합니다 머릿속으로 준비 하나, 둘, 셋, 넷 하나 네. 그 다음에, 시. 이번에는 8분음표 스타카토하고 16분음표 두 가지죠. 딴, 따다, 딴, 따다, 딴, 따다, 딴, 따다, 보세요. 활 길이 어떻게 쓰는지 위에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멈춥니다. 여기에서 8분의 표 멈추기만 합니다 이렇게 누려선 안됩니다 그냥 멈춥니다 팔 절대 떼지 말고 줄이에서 얼려놓고서 멈추고 멈추고 화면에 소리가 이렇게 납니다 그 다음 마지막 D A B C D 자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칙칙폭폭 칙칙폭폭 이렇게 머릿속에서 노래를 불면서 하면 리듬이 골라지겠죠 자, 한 박자에 4개가 들어가는 16분음표음의 연속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준비 하나 둘셋넷 이. 이건 사분음표. 자, 사분음표인데 스타카토가 있죠? 처음에 는 방금처럼 활 조금만 써서 살 겁니다. 셋. 네. 잘 되었나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자 이만큼 썼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잘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지금 다잘 됐다고 생각하고 활을 쭉쭉 써보겠습니다 자 스타트 시작할 때활 밑에 시작할 때 새끼손가락 엄지 손목이 코쪽을 향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 친구들 같이 공부한 친구들 어떻게 하든지 알죠? 자 자세한 설명은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자셋넷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자 하다가 잘 모르겠으면 저기 밑에 이메일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한 명씩 대답을 성실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